안녕하세요 전시 리뷰의 젤림입니다. 이번 전시는 알폰스 무화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이름은 생소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림체는 한번 보면 머릿속에 기억 남을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개인적으로 기존과 다른 알폰스 무화에 대해 잘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 세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폰스 무아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나 파리 인쇄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신작, 지스 몽다 공연을 위한 포스터를 급히 만들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1895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동료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서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화려하고 세로로 긴 포스터를 만듭니다. 이 포스터가 대박을 터뜨리자 그는 명성을 얻게 되고 이 포스터로 사라 베르나르는 다시 한번 제 조명을 받아 제2의 전성기를 맡게 됩니다. 당시 사라는 5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포스터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며 무아가 생각하는 그녀의 내면의 모습 즉 여성성과 신비함이 강조된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본 사라는 무아를 포옹하며 당신은 나를 불사신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무화는 지스몽다를 시작으로 6년간 사라 베르나르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포스터, 의상, 무대 디자인 등과 관련해 도맡아 제작하며 영향력을 키쳤습니다. 무화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그만의 스타일을 창조해 냈는데 이 무화 스타일은 황도 1 2궁 파계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우아 스타일 전에 그는 전통적인 회화 그림도 그렸었는데 이 파리스의 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달력이었는데 우아의 화풍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의 장면은 회화와 가까운 느낌에서 화려하고 반복되는 테두리와 장식으로 시각예술가로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기를 휩쓸자 그 전에 인상파워가 툴루즈 로트렉풍의 포스터에서 알폰스 무아로 대표되는 아르누보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클스 퍼펙타를 보시면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부각시켜 실제 자전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를 본 여성들은 포스터 여인과 자신을 동의시하는 소비자 심리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즉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특징을 활용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지인들을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주는 등그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알폰스 무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는 말년에는 체코 공화국으로 돌아와 슬라브 민족 역사에 있어서 변혁의 단계를 묘사합니다. 슬라비아와 헤아시스 공주가 대표적이지요. 1939년 3월 프라하가 독일에게 점령되고 체코 지부의 프리메이슨으로서 활동하면서 게슈타포의 눈밖에나 온갖 신문을 당하다가 1939년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알폰소무한은 신화시키는 여성과 곡선, 꽃장식으로 그만의 스타일이 확보해 장식 예술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만 과거를 넘어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작품들을 내면서 모던 그래픽의 선구자라고볼수 있습니다. 여성의 내면을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표현하는데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그의 조국을 향한 애국심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전시장을 가시게 된다면 원작의 크기와 세밀하게 그린 그림의 디테일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스켓 박스에 작은 글자 하나하나 다 그리는 작업에 대단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